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망겜에서 대작 게임까지 가리지 않고 플레이하는 노비TV의 노비입니다 오늘은 2019년 4월 출시 예정 게임 탑10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소개할 게임은 역전재판 나루호도 셀렉션입니다 캡콤의 인기법정 어드벤처 게임으로 이전 역전재판 시리즈의 그래픽을 개선하고 합본으로 수록한 버전입니다 역전재판 시리즈는 누적 판매량 670만장 이상을 기록한 작품으로 플레이어는 변호사 나로우도 류이치가 되어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탐문활동을 펼치며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게임입니다. 두번째로 소개할 게임은 어스 디펜스 포스 아이언레인입니다. 유크스가 개발한 액션 TPS 장르의 게임으로 기존 지구방위군과 다른 새로운 세계관을 다루고 있습니다. 황폐화된 지구를 무대로 EDF와 그 병사들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으며 플레이어는 EDF의 대원으로 거대 곤충과 살인병기를 상대하며 지구를 지키게 됩니다. 전작과 마찬가지로 한국어로 전체 음성 더빙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더빙을 통해 깊이 있는 세계관을 더욱 생동감 있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게임은 월드워 Z입니다. 세이버 인터랙티브가 개발한 3인칭 TPS 장르의 게임으로 정말 직전의 세계를 무대로 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기반으로 만든 게임으로 다른 좀비 게임과 다르게 밝은 느낌의 배경에서 좀비와 사투를 벌이게 됩니다 이런 분위기 덕분에 좀더 현실감 있게 느껴지고 월드워 Z만의 독특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며 플레이어는 건슬링어, 슬래셔, 메딕 등총 6가지의 전문가 클래스를 선택하며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맵을 가득 채울 정도로 등장하는 좀비들은 빠른 속도로 뛰어다니며 높은 건물이나 벽등의 장애물이 있을 경우 인간 사다리를 만들어 기어오르는 집요함을 보입니다 이렇게 모여있는 좀비들을 한번에 폭사시킬 때의 재미는 어떤 게임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네번째로 소개할 게임은 아노 1800입니다 유비소프트가 개발한 19세기 영국의 시대 상황을 재현한 건설 및 경영 시뮬레이션입니다 플레이어는 작은 섬마을의 산업혁명을 일으켜 거대한 도시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플레이하게 됩니다 완벽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자원과 세금을 걷어들이고 건물을 짓고 내정도 할수 있으며 자신이 보유한 선박을 이용해 바다 너머 미지의 땅을 탐색하거나 간단한 수준의 해상전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문명만큼의 친숙한 IP는 아니지만 이런 장르의 게임을 즐겼던 유저라면 한 번쯤 플레이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할 게임은 크라이스타입니다. 크라이스타는 뿌리에서 개발한 미소녀 액션 RPG 게임입니다. 사실 미소녀가 등장하는 액션 RPG는 일본 게임 시장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데 눈물이라는 자극적이고 독특한 소재로 인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주인공은 죽은 여동생을 살리기 위해 사후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인간의 영혼을 사냥하며 망령들을 쓰러뜨릴 때마다 눈물 게이지를 채울 수 있습니다. 눈물 게이지가 가득 차면 인념 개방을 발동해 더욱 강력해질 수 있는데 이런 독특한 시스템으로 인해 울며 싸우는 미소녀 RPG 게임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미소녀와 액션 RPG 그리고 독특한 소재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면 눈여겨볼 만한 게임일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할 게임은 모탈 컴뱃 11입니다 네더랠름 스튜디오에서 개발한 하드코어 대전극투 게임으로 전작 이후 4년 만의 후속작입니다 모탈 컴뱃 시리즈를 논할 때 최고의 잔혹성이라는 수식어는 빠질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2015년 출시된 모탈 컴뱃 x 로 정점을 찍었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이번 작품은 더욱 사실적이면서 잔혹한 연출로 무장했다고 합니다. 전투 시스템에도 변화가 생겼는데 모탈 컴뱃 x 에서 적용됐던 엑스레이 기능이 없어지고 체력이 30% 이하로 떨어지면 발동되는 새로운 콤보 페이탈 블로우가 생겼습니다. 성인을 위한 대전격투 게임 모탈 컴뱃이 어떤 잔혹한 연출로 우리를 또 놀라게 할지 기대가 됩니다. 일곱번째로 소개할 게임은 뱀브레이스 콜드소울입니다. 공포게임 더커마를 통해 유저들에게 이름을 알린 인디개발사 데베스프레소의 후속작으로 이번에는 로그라이크 어드벤처 장르로 찾아왔습니다. 이번 작품은 저주받은 도시내에서 생존하고 모험하는 과정을 그린 게임으로 로그라이크 장르와 게임 분위기를 봤을 때 다키스트 던전이 떠올랐습니다. 다양한 동료들을 얻을 수 있으며 체력관리를 하고 전투를 진행하며 생존을 위한 선택을 반복하게 됩니다. 총 7개의 챕터와 5개의 종족, 10개의 직업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캐릭터의 스킬을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전반적인 부분을 설계했다고 합니다. 전작이 높은 완성도로 많은 호평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작품도 기대가 됩니다. 여덟 번째로 소개할 게임은 캐서린 풀보디입니다. 캐서린 풀보디는 일본 게임에서 아틀러스가 개발한 퍼즐 어드벤처 게임 캐서린의 확장판입니다. 원작과 다른 점은 20장면 이상의 신규 애니메이션이 새롭게 추가되었으며 신규 캐릭터 리네 등장으로 시나리오 볼륨이 커져 전작에서 볼수 없었던 새로운 스토리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픽을 개선하고 신규 모드는 물론 기존 원작과는 다른 새로운 엔딩도 추가했다니 전작을 재미있게 플레이했던 유저라면 기대를 해봐도 될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로 소개할 게임은 데이지곤입니다. SIE에서 개발한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으로 1999년 사이폰 필더 시리즈에 첫 작품을 출시한 이후로 처음 제작하는 신규 IP 게임입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고 그들이 좀비로 변한 2년 뒤의 세상을 배경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좀비와 달리 지성이 느껴지는 좀더 살아있는 느낌의 좀비를 구현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소리를 질러 다른 좀비를 불러오는 스크리머 등 다양한 종류의 좀비들이 등장해 게임 플레이에 큰 영향 및 변화를 줄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날씨 시스템도 추가해 몇초 사이에 맑았던 날씨가 순식간에 구름이 끼고 비가 오는 등 변화무쌍한 날씨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데 단순히 게임 배경에만 영향을 주지 않고 날씨에 따라 좀비의 상태도 변한다니 다양한 플레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열 번째로 소개할 게임은 임페라토르 로마입니다 크루세이드 킹즈를 개발한 패러독스 인터랙티브의 신작으로 기원전 로마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플레이어는 돈과 인력, 군사력과 시민력, 신앙 등의 자원을 관리하면서 세력을 이끌어 나갈 수 있으며 군병, 기병을 포함해 다양한 병종을 운영하며 적국을 억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4월도 3월만큼 많은 기대작들이 출시되는데요. 게임을 좋아하는 한 명의 유저로서 영상으로 보여준 만큼의 완성도 높은 게임들이 출시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2019년 4월 출시 예정 게임 탑10 소식을 마치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